가수 정동원이 뉴스에 출연해 조리 있는 말솜씨를 뽐냈다. 11일 새벽 sbs 나이트라인 초대석에는 정동원이 출연했다. 정동원은 김석재 앵커와 함께 인터뷰를 진행해 근황과 새해 계획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날 정동원은 지난 한 해의 활동에 대해 중학교 3학년에 재학하며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다. 새 앨범 활동과 콘서트 준비 등 여러 가지로 정말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 같다. 라고 다양한 활동으로 분주했던 2022년 한 해에 대해 말했다. 지난달 1일 발매한 미니앨범 사내의 타이틀곡 뱃놀이에 대해 처음으로 댄스곡에 도전해보기도 했고 처음 도전해보는 창법과 발성 등 많은 도전을 해봤던 것 같은데 팬분들이 정말 좋아해 주셨다. 라며 새로운 장르에 도전한 소감을 전했다. 정동원은 가수부터 mc 연기까지 섭렵한 만능 엔터테이너인데 각 분야마다 다 매력이 다르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그렇다. 연기도 mc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정말 재미있던 경험이었다 라고 답한 후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니 발음을 많이 고쳐야 할것 같다 라고 말에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정동원은 어린 나이에 가수 활동을 시작하며 겪은 힘든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한창 바쁜 시기에 변성기가 와 정말 힘든 활동을 했다라며 발성이나 스타일을 모두 바꾸고 새로 배우면 많은 노력을 해야 했다. 그 시기가 지나고 지금은 정말 편안하고 즐겁게 활동을 하고 있다. 고 말했다. 다가오는 전국투어 음악회 계획에 대해서는 서울, 대구, 부산, 수원 4개 지역의 공연을 앞두고 있다. 음악을 배워가는 과정을 보여주고자 배울학을 써서 음악회라는 이름을 쓰게 됐다. 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2023년 새해 계획에 대해서는 두 가지 계획이 있는데 가수로서는 다양한 장르에서 정말 잘하는 모습을 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 정동원으로서의 목표는 키가 180 정도로 많이 컸으면 좋겠다는 귀여운 답변으로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한편 정동원은 오는 1월 14일 15일 양일간 세종문화회관 단독 콘서트 음악회를 통해 팬들을 만난다.